게임을 시작합니다. 네? 도움이 필요한가요? 요? a n t 겐지, 겐지, 겐지, 네도 겐지, 겐지, 겐요 필요한가요? 물앗대지매. 우아! 살터비 건재는 지나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손톱이 근질근지하군 무슨 일입죠? 이동하겠다! 완료.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전투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어리리야어리리야 전투 준비 완료. 전투 준비 완료 오리 백백 영아리 도움이 필요한가요? 오리 백백 영아리 오리 백백 영아리 야야 도미이필요 한가요. 도움이 필요 한가요. 손토이 켄지, 켄지, 켄지, 켄지, 그렇게 할게요.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미